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침 플러스 거짓말 자극 쫓다 쪽밭 환승 연애 되고 잠만 자는 사이 안 되는 이유 드라마보다 극적이고 소설보다 리얼한 남의 연애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 연애 예능이 우효죽순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모든 연애 예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극적인 만만 찾다가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최근 종영한 환승연예인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중 유료가입 기여자 수 1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주간 시청 순 방문자 수 UV도 티빙 역대 1위를 달성했다. 리서치 전문 회사 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0월 차트의 환승연예가 20위에 오르기도 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앞 콘텐츠로는 처음 이 차트에 진입했다. 환승 연애의 마지막 회 방송 일에 티빙이 갑작스럽게 공개 시간을 늦추면서 기대감을 부풀었다가 실망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환승 연애의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출연자들의 진정성이었다. 누군가는 영영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두려움에 휩싸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인연에 설레기도 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쏟는 전 연인을 보며 야속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새 출발하길 바라는 예견인도 있다. 시청자들은 자국적인 장면 없이도 진솔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출연자들에게 공감하고 몰입했다. 설레는 연애 감정이 그리운 시청자들부터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젊은 시청층까지 환승연애가 고루 불어들일 수 있는 이유여다. 20회차 중 지루해질 타이밍에 출연자들의 감정 흐름을 띄는 장치인 매기를 투입한 것도 효과적이었다. 드라마 속 반전사사와 같았다. 반면 웨이브의 잠만 자는 사이는 수많은 연예예능 중 그저 그랬던 연예예능 중 하나도 조용히 끝이 났다. 환승연애의 이와 나이대가 비슷한 일반인 출연자들이 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잠만 자는 사이는 MZ세대들이 밤데이트를 어떻게 즐기는지 보여주겠다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하지만 차라리 이고편만큼 아찔 확기라도 했으면 좋을 뻔했다.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한 남녀는 같은 침대에서 그야말로 잠만 잤다. 한 남자 출연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데이트 시작 30분 만에 차를 세우고 자고 침대에서 자던 중 여자 출연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빼서 덮었다. 시트콤이나 다름없었다. 참밤등자국적 키워드를 내걸었던 웨이브의 호기에 비하면 우스꽝스러운 결과다. 잠만 자는 사이가 남긴 건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교인봉딸 표바하의 외모 뿐이었다. 잠만 자는 사이 출연이 얼굴 달리기 전략이 아니었냐는 것. 잠만 자는 사이에도 극적 장치는 있었다. 바로 출연자들의 비밀스러운 사연이 담긴 시크릿 넘버. 하지만 출연자들이 시크릿 넘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고백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맥이 빠졌다. 충격적이라는 연출과 달리 연애 기간. 전 연인을 잇는 데 걸린 시간 등 황당할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승 연예의 성공 비결과 잠만 자는 사이의 실패 요인이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남녀들이 짝을 찾는 m b 앤돌 싱글즈 삼는 출연자들의 제솔함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너 플레이스보즈 플러스 나는 솔로는 결혼을 원하는 솔로 남녀들의 다양한 사연이 호기심을 자아냈다. 스페인에 묶인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는 쿠팡플레이 제1 리액션 성소수자들의 연애를 담은 웨이브 메리큐어는 자국만 앞세웠다가 외면당했다. 한 출연자가 성인 배우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힌 디즈니 플러스 핑크라인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일을 찾기 위해 청춘남녀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콘셉트였다. 거짓말로 점철된 핑크라인은 쓰라린 결과물을 받아야 했다. 자국성 선정성만이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연예예능 전작들. 티빙러브 캐처인 발리, 각자의 본능대로 이, IHK에 대 이, 쿠팡플레이 사내연의 넷플릭스 솔로지옥이 등 순번을 기다리는 또 다른 연예예능들이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